차이가 나는게 뭐냐 한 마리였어 어물잘 간다 어, 아침부터 뭘 마셔야 되지? 자, 추는 40%, 호 로드는 쇼미더 광어 2, 리은 나부가르시아, 네오, SPH, 선베이트 6.3인치, 핑크로 시작합니다. 리경스님, 사연꽝. <웃음> 설마, 꽝아우님, 오늘 내물이야. 구자는 무슨? 오짜한 마리만 잡으면 좋겠네. 인천 샤크피싱, 열로호 어, 승선하고 있습니다. 자, 일출이 시작되고 있네요. 야, 6시도 안 됐구나. 단차를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줬는데, 로드는 두 대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옵셋 후, 그리고 하나는 와이드 갭프 물이 엄청 싸게 가네요. 뇌물일 뿐인데. 자, 어우, 몸이 커서 그런가? 크면 신성이더 좋아서 더잘먹는거 아니야? 광어는 어차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한 마리 어 장대 같다. 어우 야, 그래, 야, 자식. 장대 같아 방전 맞은 게. 방전 맞은 게 장대 같아요. 장대 같아요? 예. 웜 좋네. 저웜큰거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6.3 인치. 어 입질이 시원했어요 방어네 잠깐만요 예. 이야 첫수다 이야 <웃음> 오짜 오짜 되겠네요 와, 이야 옵셋 투기인데 한번 더 써볼게요 땅 때리고 있어야 돼 잠깐 땅 때리고 바로, 바로 채시면 안돼요 할 겁니다. 와, 리격스 리격스, 와, 미쳤어 이제.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연마 정신 차려. 야, 리격스 잡내꺼보다더큰것 같은데? 멀리 칠것 같아. 와, 오! 잡았어, 잡았어. 어! 와, <웃음> 육자 육자, 아, 저거, 와, 시. 경야 엉키진 것 같다, 엉킨 것 같아. 아, 리격스는 엉켰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어, 그, 그 그냥 들, 들지 말고 그 릴링 릴링 계속 가면서 계속 가면서. 야, 시. 이야 중간에 멈추시면 안돼 도망가요 이야 육자가 제일 맛있는 건데 저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크으. 어우 광호가 나와요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차민슬님 안녕하세요 자 장대인가? 자 히트 아이 장대 같아 어? 광어인데? 광어 강원 같은데? 오, 광어네. 예. 강원에 예. 강원에 아, 저는 왜, 저, 뭐, 사짜 오자만 나와? <웃음> 예, 예. 아 <아이>, 고맙습니다. <웃음> 선장님, y 로가 저하고 잘맞다니까 어. 경호야, 니꺼 네 나왔다, 니꺼. 네 <웃음> 아, 쟤 째려보는 거 봐. 아이, 짜식. 왔어! 오, 총, 총각 되게 잘 잡네, 진짜. 와. 총각은 큰 것만 잡어 노놨어 오늘 야 저렇게 어복인 사람이 있는 거라니까 <웃음> 야네가네가 네가 놓친 거야 엄마 이게 연안부두로 오면 오. 어? 왜 드랙을 안 잠근 거 아니야? 드랙을? 이, 이게 드랙이에요 드랙 줄 풀리지 않게 하는 거 그니까 러 바닥을 콩찍잖아 이렇게 음. 느낌은 오잖아요. 음. 콩 찍고 너무 날려버리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히트! 대광호다! 총각이 잡은 거랑 비슷하겠는데? 와. 이틀간 날렸더니 몸이 천근 만근. <웃음> 와, 큰일 났어. 자, 여러분. 광호 다운샷 인천, 인천권에 인천 대광호 다운샷 시즌 오픈을 알립니다. 오늘 완전히 활용하기 개막했어요. 계속 나와. 반납 김달봉? 야 일로 봐 일로 봐일러봐시로야 반납 김달봉? 참나 자 여러분 달리세요 리경수 잡았어 야 64호는 되겠다 어어 반납 김달봉 <웃음> 예. 야큰 머리 치우고 자식아 저씨 <웃음> <웃음> 아니 저 율로 탄다고 하니까 리경수 저녀석이 형님 나도 갈 거예요 그리고 덜컥 예약부터 하더라고 야 리경수야 너그 너 몸으로 잡은 거지 예. 대검 자 여러분 썬베이트 6.3인치 대강어 웜입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있어요 허허웜 좋네 어, 오늘 영상을 썸베이트 사장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웃음> 사명광 탈출 리경스가 <웃음> <웃음> 노피씨로 사명광찌였었는데 오늘 오늘 탈출하네요 자식 어, 저랑 와야 된다니까 오점때 릴러초에서 다섯바퀴 반감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오점때인데 50cm라고 속 편하게 생각해 그러면 핸들 한 바퀴 감을 때 50cm가 감기니까 5m다 그럼 열바퀴 감아야지 그런데 들고 지나다 니다 가다 보니까 자꾸 거기 걸려 열바퀴나 감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반 바퀴나 한바퀴더 감아야 됩니다 어왜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손상에 계란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 와 배들 여기 다 나와있어 아 폴링 바이트 한 마디 안 오나 리경스 어 미쳤어 저 리경스 예 빠졌어 아우, 한 대, 한, 한대아 사무장님 뒤통수 한대한한때려줘아 저씨 챔질했냐 챔질 챔진? 어 릴링 좋다. 아, <웃음> 장대 <웃음> 조이 형님, 거저들.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유 리경수죠, 리경수. 왔어, 리경수 왔어. 장대인가? 장대면 됐잖아. <웃음> 야 드랙 손대지 마. 광운대. 대광호지. 오 힘써. 대광호지. 갖고 와봐. 칠자인가 봐 칠자. 7자. 뭐 하나, 형님? 내가 오늘 경스가 사고 친다 했잖아요. <웃음> 야, 대공호 맞네. <웃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리 와봐. 와우, 씨. 와우, 씨. 리경스 한건 했어. <웃음> 아, 예. 맞습니다 경호야, 그대공호야 엄마, 오빠가 올때 왔어야지, 이 자식아. 뭐, 엉뚱한 애들이랑 다니니까 그렇지. 말할 어? 있어요 야, 장대 빼야지, 자식아. 웃기군이네 장대배 안돼 응. 코랄레드님 달봉님은 광어 그만 잡고 <웃음> 아이고 너도 광어 광어 포인트 와가지고 무슨 개월호 타려고 하고 있어 어떠 물잘 간다 자세세 세 번짜리 아이고 작다 자 초리때 보셨죠? 땅 하고 한 이, 2초 있다가 땅 도대체 그 다음에 아 어, 장대 같아 장대 같아요? 아이고 하 어우 와우 자자 마리손 세 마리인데 그래, 그래. 음, 어우 손만 무지하게 좋았어 빠박이 어. 리경씨한테 지고 계신 거 우리한테 웃기고 있네 3대삼똑같어막 빠박이 대광한 가서 야야 사... <웃음> 와서 잡꾸 얘기해 마 어제 우럭밖에 못잡아 무슨 야 외수질에서 광원 못잡는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제노프 어제 저랑 갔으면 팔자 야 내가 또또막그 얘기 해줘야 되냐? 우리 집에서 여기 인천까지 호미로읽어낸게막 실크로드라 그랬어. 내가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보게? 막씨 어차 사차 참네. 야 자꾸 얘기해 막. 아예 저거 뭐 잡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나는 밥맛이 너무 너무 좋다 얘. 어? 오늘 집에 가면 우리 깜찍이랑 애들이랑 자연상 광호 이. 수온 십도도 안 되는 수원에서 찰진 광어 맛을 보겠지? 고시네 많이 닭해요 경화야 반찬이 맛있다. 그래요. 아! 아 이건 진짜 똥이 돼, 아이새끼는 이거 밥 먹는데, 아 밥에 땅싸고 있네 진짜. 아씨, <웃음> 야, 나 밥에다 썼어. <웃음> 저리 안 가. 아, 짜식들이 그냥 아, 옷에다가 똥을 싸고 있어. 밥에다도 싸고, 이 빠바기같이 생겨가지고 짜식이길. 구짜 한 마리 잡을래나? 아, 밥맛 무적이 좋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웃음> 사이즈가 리경스랑 저랑 바뀌었으면 커피마저 되게 맛있었을 텐데. 아, 리경스가 73자리라고 하가지고 달봉이형은 광어로 8공돌 못이기죠 아 7구만 이기면 되죠 윤정형님 브룩스님 300 <웃음> 제가 조금만 삐딱선타 한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근데 이게 채팅을 지우면 편집할 때 편집장이 그 글을 써야 되는데 히트! 와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딸려왔어요 가, 네? 예, 예, 예. 오 대박 가생 잠깐만요 와. 예예예. 는데 어우 야뭐 계속 굴려 어쭈? 참네 아나미끌린줄 알았더니 딸려와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치고나 안 감켜 안 감켜 야, 드래그에 손을 댈 수가 없네 예예 예. 클일죠와이 자식 뭐야 이거? 뭘까? 와씨와씨와 어. 와, 와. 인제 조금 간길 바위인 자로았어요 처음에 밑걸림인 줄었어 꼼짝도 안하다가 슬쩍 딸려왔어 그냥 뜯었, 뜯었다니까 <웃음> 자 올라오죠 올라왔습니다 아이 기록 깼어 기록 깼어 깼어 깼어 깼어 나왔어 나왔어 대고 감사드립니다 미격스가 준거 예, 깔아주세요. 아, 씨. 이야, 어. 좋아, 좋아. 81할 수도 있는데. 팔자, 팔자. 자, 자, 자. 딱 팔자. 딱, 딱, 어. 딱 팔자 나왔어. 딱 팔자. 달봉이 오늘 유튜브까지 나오는데. <웃음> 아, 좋아. 선장님, <웃음> <손님>, 해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럽다 카메라 켜. 감사합니 와, 땅 쳤는데, <웃음> <안> 쳤는데 <웃음> 예, 바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 그러다가 푸드득 하고 딸려오더라고요. <웃음> 어, 뭐예요? <웃음> 심장이, 아, 어, 저 대공어 오메요. 6.3인치짜리. <웃음> 예, 예. 예, <웃음> 어, <감사합니다>. 예 협찬받았어요. <웃음> <웃음> 아우, 씨. 야, 이거 어복장비인데? 어 진짜? 딱 때리고. 감기질 않았어. 계속 파고만 들어갔어. 오, 오, 이제서야 손이 떨리네. 어, 여러분, 저 딱, 딱 팔자. 기록 갱신했어요. 그러면, 리격스 정확하게 아직 재보진 않았지만은, 73, 80 하니까, 153이네요? 이야, 이거 뭐야? 터져라, 이거 뭐야? <웃음> 안 돼, 터져라. <웃음> 파워도 덤처럼 지나요 아니, 아니요. 째진 않아요, 형님. 계속 꾹꾹 박다가 옆으로 헤엄치면 또쭉 풀리다가 계속 그러더라고 그 아랫사람 터져라 야 윤지영님 크 떨리셔야지 소천사인데 터져라 터지지 마시고 터져라 올라와줘 아, 제가... <웃음> 야이 채팅에 제심경이 그대로 다 노, 노, 노, 녹화가 돼 있네 마리아 누님 감사드립니다. 순상형님 감사드립니다. 망쿨조사님 아유, 300철까? 유리 아빠. 어, 팔자 나왔어. 팔자. 순상형님 1년 가겠구나. 후덜덜. 아우, 어깨 아프 죽겠네 그냥. 오늘부터 피곤하게 생겼다. 아유, 팔자 못 잡은 녀석들이 무슨 누구를 평가하고 그런다고. 정우성 님. 아, 구독 취소하고 밴드 탈퇴. <웃음> 제가 이제 뭐 79나 이런 거한마리더적면 되죠. 그럼 배안 아프셔도 되잖아. 유성국 님, 갈매기똥이. 그러 그럴 거요 와. 제 입장에서 룬수 대통이네 령 진짜 아 갈매기가 은인이었었네 아밥 먹는데 밤에다가 똥을 싸더라고 이렇게 되면 경수님이 아니 진짜 오늘 경이경수랑 저랑 둘다 기분이 무지막지 않나니 아제가73 잡았다니까 대공어가 유리아빠 당분간 안볼래 <웃음> 아열받아나 애들이랑 그 어른이랑 똑같겠니? 어사대4어너 지금 얼마짜리 나왔어 방생? 30 중반 30 중반? 저, 뭐야, 저쪽 쳐다봐, 인마. 어디 3자 중반 잡아, 잡을... 그, 아 야, 광 따왔지, 인마? 도다리 잡으러 왔어? 히트! 오오 오, 좋아, 이거! 오빠 빨리 오래, 오르, 오래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까부터. 자, 자, 네 마리째. 히트! 오자육자 어짜육짜? 장대네 장대네 오, <웃음> <와>. <웃음> 장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웃음> 대왕 장대 우와 <웃음> <장대방. 웃음> <와>, 빵이 이야 <웃음> <웃음> 어우 손맛은 좋았어요. 진짜 아, 이야 드랙 조금 더 조율한데 그걸 못 치더라. 진짜. 허허, 이야. 쇼파이트. 큰일 났네. 딱그 자리네. 이야. <목소리> <목소리> 사무장님 사퇴시라고 하셨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버드님 방금 건. 아, 씨. 아, 쇼파이트. 아, 이런. 오늘 처음 놓쳤어. 아, 장대, 장대였나? 에? 쇼파이트도 아닌데, 씨. 괜히 민감한 척 했나? 그러네? 어우 손맛 당쳤어요 잡았어? 잡은거 아니야? 히트 히트!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아 맛있는 사이즈요오 그게 그게 손맛이야 야 오늘 사무장님 바쁘시네 예 근래 들어 제일 바쁘신거 아니야? 근래 들어서 제일 바쁘신거 그렇죠 오, 코코 자연도? 그대, 오! 그대로만 가으셔 그냥, 그대로만. 안감키면갚지 마세요. 스프레스 빼고. 와, 씨. 일로 난리 났어. 사모장님, 못떻게 할게요? 와, 씨. 와. 건지면 칠자야, 이거. 와, 씨. 이야, 축하드립니다. 와, 씨.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민지 형님 장대는 바짝 말려서 아이, 장대 같아 땅때린거 보니까 작은 녀석 같아 장대 아니면 작은 녀석 장대 같아 장대 어 광호다 너무 많이 잡으시거 아니야? 어 그러게 말이에요 어, 그래도 킵사이즈에요 그럼요, 어, 그럼요. 자말마리째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이 쓰네. <웃음> 자, 고맙습니다. 와, 이 옵셋 투, 어마어마하구만. 이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웃음> 이게 원래 주변에서 다 잡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요. 오, 오늘이 이상한 겁니다, 오늘이. 파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순상형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4시 30분까지 아방이 들고 연보로 집합해야겠습니다. 너무 많아. 저치, 아니야, 아니, 저희님. 48L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돼. 히트! 선수, 아까 75 잡으신 사장님. <웃음> 제일 황당한 거요. 케네샤 형님, 룩스야, 한두 마리면. 으어 걸렸다고 우기기도 하지만 다섯 마리면 실력과 운이다제 <웃음> 주제에 영 무슨 실력이에요? 다으어 걸린 거지. 리더님, 덜봉님 실망입니다. 대광이라고 <웃음> 아, 전전 전 맨날 꽉 맞춰야 돼요? 리더님, 그 실망이라고 하시데 그냥 허리가 확혔어 오, 오, 오, 와와와 와, 와, 와. 천천히 그냥 중간 중간. 야, 이건 팔자 넘는다. 아씨 팔자는안 넘겠다. 와, 팔자는안 넘는데, 7, 7자는 넘어. 차훈이, 몇시 입항하시나요? 모르겠어. 사무장님, 보통 몇시 철수하세요? 4시 전까지, 4시 전까지. 4시까지 여기 계시는 거요? 모르겠어요. 버키 <목히> 선생님도안 들어가시네. 물좀먹고오셨나 어? 우리 이도 어? 이 끝나도 계속 작업을 할거랍니다 <웃음> 아 오늘 집에 가다 틀렸어요 오늘도 아니 내일 폴링 집에 좀 보내주지 마세요 윤정님그 많은 배들이 안보이네요 글쎄 다 어디갔지 가기 시작했어 윤정님, 땅, 땅 때려주라. 광호야, 주문 걸고, 거의, 걸, 주문 걸고 있어요. 아, 성원의 힘이 뭐, 땅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딴짓하면 입질이 오든데 오. 손은 안 써도 되고, 뚜껑이 거울이고, 스펀지로 펴, 표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형님도 나이가 있어서 관리해줘야 돼요. 다른 관리가 아니고, 얼굴 타면 화끈거리더라고, 집에 가면. 배사장님이 협찬해줬으니까 발라야지. 아씨 어우 선크림 거봐 내가 저기래니까 딴짓하면 딴짓하면 한다니까 히트! 그러니까요 와 <웃음> 선크림 발르다가 저기있어요 예 깜짝 놀랐어 오이 큰 장대는 아니겠죠? 아니아니야 아니야. 아, 아, 광원에요 어, 광고 어, 그렇죠 네. 자 육광 네. 아 좋아요 어뭐 그러니까요 와 이거 어 고맙습니다 네. 자 입질 와요 자 여섯 마리째 인지 형님 거봐요 제가 준 걸로 중거로... 맞아 아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여섯 마리 잡으니까 이제 일곱 마리 잡고 싶네 이거 봐와 몸이 크니까 이빨 자국이 있어도 멀쩡해요 트리거 X 고이 녀석이에요 선베이트 웜 5인치고, 얘 6.3인치에요 약 3cm 정도가 길어요 히트! <웃음> 그래, 있나 보네 필드에서 5시 입항이면 오늘 리갱스 죽은거지 나야 뭐 집에가서 한 7시에 도착할 수있어요한8시쯤에 도착하겠죠? 앗싸 히트! <웃음> <웃음> 오호 그래. 땅 2초. 너무 많이 시네 <미한 Crush> 어? 아! 미치겠다. 아. 아! 사이즈 좋았는데. 아 씨. 아, 사이즈 좋았는데. 장 당대 <웃음> 아니야. 아이 챔질도 잊혀 있다가 확실하게 했어 난 챔질을 스풀 자꾸 해. 야 레벨을 따지면 너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레벨이야. 우리 눈 맞추고 짓고 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동할 때. 아 그러보니까 그래 오늘 다 잡았네. 요 이소리 를 했어 내가. 아 선장님 그 열정에 보답하는 건데. 아나 진짜. 이거 잘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면 만일 확률이 많아요. 어저안안 멈췄는데? 얘네 저급하게 거각하시면안 돼요. <웃음> 저 성급하게 안 했어요. <웃음> 응? 성급해서 이 너무. 심박을 막았다고 얼마에서 탄자요 팔자면 됐어. 감독님. 됐습니다. 아, 이런. 아, 아거 <웃음> 자, <야>,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웃음> 네, 뭐 매, 맨날 다만족하면 어떻게 해? 아쉬움도 있어야지. 네. 완전 전투낚시아우도오샷아 <웃음>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마리는 아쉽지만 나름 굉장히 만족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성할게 없으면 발전도 없어 집에가서 뭐하니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뭐 그런게 있으면 오히려 또 나중에 재미도 보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대공어 포함해서 여섯 마리 아주 한켠으로 만족하고 맨 마지막에 그 한컷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지켜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짱이요 네. <웃음> 아, 맨, 맨 마지막에. 아, 이거 6.5반대. 아, 죄송해요.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아니, 아니야. 공이 주를 드렸다. 그러게 말해요. <웃음> 장대라고 생각하죠. <웃음> 장대요, 장대요. 긴장이신 <웃음> <웃음> 사장님 계세요? 네? 긴장. 네. 못 잡으신, 네. 계시죠? 네. 저 팔자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아, 계 네. 야 이거 30장은 안 되고 20장은 넘죠? 넘죠. 어. 와. 이거장님저팔짜한 마리만 가져갈게요.